에이스크를 최소화하는 저의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에 분명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것만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누구는 자기는 장투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절대 단타로는 돈을 벌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요즘 같은 장에서 장기 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 군대가 맞으면 장기 투자가 수익을 주지만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수익 실현하고 증권 계좌가 아닌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와야 내 돈이 되기 때문에 단타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은 야측이 아니라 대응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장에서는 단타로 그리고 장 사정이 좋아지면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위 전문가라는 작자들의 얘기지만 우리는 벌어도 잃어도 언제나 불안하고 위기의식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카멜레온처럼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 투자 스타일을 확정짓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가 급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장기 투자 역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들 투자하라고 하는 주식을 사서 그냥 묻어둔 사람이 10배가 넘는 수익을 유지하기도 하고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주식을 같이 투자 장기 투자라고 들고 있었던 이들은 모두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버린 현 시점에서도 수익률은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손절과 추세 매매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작정 들고만 있던 사람들이 겪어야 할 손실의 고통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에 그리고 현금을 통한 매수의 기회가 항시 존재하기에 주식을 10년 들고 있었던 사람만큼의 수익률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그 투자 스타일이 자신의 성격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손실을 계좌에 남기는 것이 싫은데, 성격이 느긋하고, 게으른 편이라면, 과연 그런 사람이 단기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조금의 수익으로도 마음이 콩닥거리고, 지금 내 종목보다 자꾸 더 많이 올라가는 다른 종목에 눈이 가는 사람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처음 샀던 주식을 딱히 급한 자금이 아니어서, 1년은 그냥 묻어둘 요량이었지만, 아쉽게도, 약간의 수익에 모두 매도했습니다. 원래 제 생각대로 1년을 묻어뒀다며 약 3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참 아쉽죠. 그 이후로 전스케핑 데이, 스윙, 장투, 모든 스타일의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식을 해오며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는 대략 1주일에서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을 둔 스윙 투자가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인 듯 하더군요. 종목에 따라서 투자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지 않는 종목은 애초에 쳐다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주를 스케이핑을 한다든지 소형주 같은 종목으로 장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맞는 종목 선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코스피는 상당히 지루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폭도 엄청나게 심해져서. 굳이 코스닥 종목을 쳐다보지 않아도 코스피 안에서 충분히 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 돈을 뿌리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검색식을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트를 돌려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인의 추천으로 증권TV에서 분석하는 것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주식을 해오면서 느낀 것, 실적도 중요하고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은 수급입니다. 수급의 주체가 기관과 외인으로 이루어진 종목의 경우는 예외 없이 상승합니다.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이고 특히 언젠가부터는 호실적을 발표하는 당일 주가는 장대음봉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부동산 현금 보유력 등으로 자산가치가 뛰어난 기업의 경우에도 상승을 하긴 하지만 10년 중 거의 한두 차례나 크게 상승을 하지 나머지 8년은 완전 바닥에 누워 빌빌기는 경우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수급의 주체가 기관과 외인으로 이뤄진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1에서 이달 정도는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종목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실적도 우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실적이라는 것이 기업의 내부인이 아닌 다음에야 어차피 후행성으로 나온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때문에 미래의 실적을 알수 없는 입장에서 실적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좀 멍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자산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보고서 상에 나온 가치는 요즘은 많지 않지만 온식회계의 가능성도 있고 또 대주주가 팔아먹고 도망가버리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맹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전 최근 2에서 3달 전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8시 이후가 되면 매일같이 코스피 1 0 0종목의 기관 외인 쌍매수목을 관심종목 차트로 매일 같이 옮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쌍매수가 연속되는 종목은 관심종목에 포함시키고 기관이든 외인이든 매도가 나온 종목은 관심종목에서 이탈시킵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날은 적게는 10개 종목 정도가 관심 종목에 포함되고 지수가 크게 오른 날은 50개 종목이 넘게 관종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의 결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이 방법을 10일 넘게 지속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빠졌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연속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관심 종목에 다시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차트를 보고 분기보고서 등을 보면서 기업에 대해 분석을 합니다 일단 이런 스크리닝을 통해서 걸러진 종목들은 재수가 없어서 물려도 금세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주도주가 되는 경우들도 많구요 무엇보다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매일같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업종과 기관 외인의 움직임까지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해야 해서 좀 귀찮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대약 10분 안쪽으로 200개 종목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외인 기관 쌍매수만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실 오버나이잇를 하지 않는 데이나 스캘퍼에겐 별로 좋은 선정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예년 이상 길게 보는 장투자들의 경우도 차트와 기본적 분석이 더 나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만 저처럼 3에서 4일에서 한두 달 정도 종목을 보는 스윙 투자자에게는 가장 좋은 종목 선정 방법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 방법은 없는가? 이곳 시장에서 쓰러지지 않고 매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모두가 아는 대주주들이다. 그들은 주가의 등락엔 관심이 없다. 그들이 보유한 물량은 오직 또 다른 재산을 낳아주는 암닥으로 여길 것이다. 조금 관심이 있는 건 배당과 주식 배분.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래도 매년 많은 수익을 챙겨간다. 매매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은 일반 투자자들의 사고를 뛰어넘는다. 그들은 욕심이 많다. 연중고가 저가를 떠나서 그들은 필요하면 증자를 해서 또 다른 암닭을 만든다. 그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의 주당 가격인 액면가로 가져간다. 그리고 세월을 기다린다. 우량한 종목이란 없다. 단지 수익을 많이 안겨주는 종목이 우량한 종목이다. 배당을 많이 해서든지 아니면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든지 주식은 대형의 영역이라고 했던가. 그건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주식은 시간의 영역에 있다. 얼마나 시간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시간 투자이다. 돈을 벌어주는 시간이 있고 돈을 까먹는 시간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분들은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는 떨어진다. 내가 주식을 매도하면 조금 있으면 오른다. 매번 무슨 종목을 매수하건 손에만 보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종목 매수 후 매도 주문을 곧 바로 내라. 그것도 매수한 자리에서 5%던 3%던 하락을 대비하라. 매일 반복하다 보면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 매수 자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매수 자리를 찾는데 선수가 되었다면 매도 자리를 찾는데 또한 달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 또한 시간을 등분하여 매도 타이밍을 예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종목마다 인간의 신체 리듬처럼 주가의 리듬을 감지하게 된다. 그것을 안다면 주가의 작은 동요의 마음이 편할 것이다. 큰 변동에만 대처를 잘한다면 매번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볼 것이다. 이번에는 주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1. 어떤 사업을 하는 업종이 내년에 번성을 할 것인가? 번성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가? 그 종목들의 시간 흐름은 어떤가? 재무적으로는 이상이 없는가? 그럼 우양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둬라. 필요한 시간에 그 종목을 매수하면 그 뿐이다. 2. 더여유자금이 있다면? 전체 업종에서 지배율이 70% 이상인 종목들을 관심권에 넣자. 각 업종마다 흐르는 리듬이 있을 테니까. 그 리듬에 타자. 3. 이것도 하기 싫으면 한국의 대표 우량주시 간 투자를 하자. 4. 4시 3분 3초 법칙에 따르자.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나름대로 생각을 써본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투자 철학이 깃들길 바라며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나름대로 생각을 써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투자 철학이 깃들길 바라며 자신을 절제하는 재미로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 생각일 뿐이니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우리가 보통 250만원 월급에 천만원을 모으려면 2년 정도 걸리죠. 그2년을 자신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적금이나 기타 정립신 예금으로 안전하게 돈이 불어가는 재미에 빠져서 돈을 모을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투자하는 그 돈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주식을 합니다. 책을 몇권 읽고 공부 좀 하고 바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보통은 기술적 분석으로 시작하죠. 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네. 뭐 추세선만 지키면 돈 버는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한달뒤 처철한 패비를 맛보고 반토막이 납니다. 그 뒤에 기본적 분석을 다시 배웁니다. 부채가 어떻고, 자산이 어떻고, pi, r 로 등등 이상한 것들을 배워서 시작합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높은데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다시 반토막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차트의 줄을 잘못 그어서,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기본적 분석을 잘못해서, 정보가 없어서, 차트 분석의 가장 기본은 오늘 빨간불일 때, 내일 빨간불일 확률이 높은가, 파란불일 확률이 높은가, 아닌 반대의 경우 총네가지 뿐입니다 이평선이 어떻고 추세가 어떻고 글쎄요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은 내부자 정보를 통제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게 거짓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게 지나치게 사실인 겁니다 차트도 기본적 분석 자료도 모두 사실이죠 하지만 모든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사실적인 파편으로 적을 분석하니 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적금이나 예금 등으로 돈을 불릴때 무엇을 보장받습니까? 바로 이자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시간과 여러분 자신이 힘들게 모은 돈을 쓰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났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될 때 적들로부터 받는 것이 이자입니다. 그럼 주식은요? 주식시장의 메이저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훌륭한 통제력을 벗기기 위하여 여러가지 장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차트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미의 영원한 무기인 시간 플러스 통제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들. 차트가 과연 필요합니까? 기술적 분석이 과연 필요합니까? 전업하면 매일 거래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단타하면 1.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 2. 오거래일 연속 하락 오거래일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 플러스 통제력만 가지면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책의 투자자라면, 1.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 이 종합주가지수 바닥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플러스 통제력만 가지면 성공합니다. 세상에 복잡하거나 힘든 일은 원래 없습니다. 모든 건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너무나 사실 같은 허상. 어차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수많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재미로. 세상을 사셨으면 합니다.